10월 27일, 아들의 시신이 서울로 이송돼 왔다. 만기 전역한 지 2주 만에 말리암 판정을 받았던 아들은 이미 의학적으로 손을 쓸수 없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28년 전첫 아이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어주었었다. 나라에 충성하는 큰 일꾼이 되라는 뜻으로 지은 아들의 이름은 춘 뭐, 국자세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남자. 네. 어떻게 되죠 때가 되자 아들에겐 이병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현역 일급 판정을 받은 아들을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보냈다. 5년 후엔 가장이 되고, 10년 후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20년 후, 3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던 아들. 군복무를 마친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따뜻한 밥한끼 나누질 못했다. 침대로 그거를 1m 80 되는 놈을 안고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나는 힘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아버지가 나 안아주는 건 좋은데 뼈가 이 전부 으스러지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안고 내려왔다 올라갈. 올라갈 때 내려오면 올라갈 때 막창 그러는 거예요. 뼈가 뭐 아프니까. 어떻게 멀리까지 가야 돼. 얼마나 자주 이렇게 배가. 가만 가만 약을 먹고 뭐 그냥 왕창 부니까 그냥, 그냥 먹어 계속 버티는 거예요. 1병 때부터 계속 그렇게 약을 다 먹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은 아니에요. 1병은 아니에요. 상대방도? 네. 거의 병양 잘하고 있을 때아좀 조심해야죠. 병양이 잘 몸속에서 악성종양이 자라고 있는 동안에도 군병원은 위계양약만석 달간 처방했었다.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음. 10월 26일 밤 뭐해, 뭐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음, 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아들 충국은 다음날 아침 7시 5분 끝내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말았다 군에 보냈던 아들은 죽고 이제 아버지에겐 날만 하나 남았다 네, 가이야가아버지고 아빠 이고 노춘국의 영안실에 꼭 닮은 사연을 가진 아버지들이 마주 앉았다. 2 3세 살의 예비역 병장 박상현. 제대 두달 전. 군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던 아들은 제대 열흘 만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한 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저는 부대 중대장까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군의 병의술가 지고는 내가 믿기가 좀 힘드니 병과 휴가를 내달라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스러운 거는 그 아들 을 탄령이라도 시켜가지고 밖에 와서 했더라면 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제대 45일 만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김웅민. 군 병원은 위기양이라고 했었다. 나으면 삼겹살을 먹자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암초기라고 믿는 아들의 등 뒤에서 아버지는 소리 죽여 통곡할 뿐이다. 아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살려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네. 또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를 하라고요. 지금도 큰 내부에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군에 보냈다가 죽을 병이 들어 돌아온 아들을 안고 우는 부모들의 통곡이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그중에 한 아들이 마침내 목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름도 충국이라고 지은 청년. 그러나 건강했던 청년이 위암 말기 환자가 되기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했던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은 충국 씨가 죽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은 과연 국방부의 해명처럼 군이 충국시를 제대로 치료한 것인지 취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억울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나 개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나는 이런 그 기사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목소리가> 이, 각 부대를 가보고 통합병원도 가보고 육군본부도 가보고 국방본부도 가보고 한군대도 정부 그 부처 간 일관성 된게없고 위암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씨 아버님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사실의 차이기 때문에 어, 설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 어, 위암. 의사증이라는 고도의 과학적, 의학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부친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인한 데 하면 그 군의관이 뭐 최선을 다해 올때 있습니다.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국방장관의 첫 발언 이후 국방부가 진단서를 공개했다. 국방장관의 말처럼 고도의 의학 용어 말리근원씨가 기재되어 있다. 곧 노충국 씨가 처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것은. 올 2월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것이 부대 동료들의 증언이다. 고 노춘국 씨의 수양록에도 그의 증세가 기록되어 있었다. 부대 내에서 몸짱이라고까지 불렸던 그가 스스로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3월 10일. 그랬던 그가 처음 국군 광주병원을 찾은 것은 3월 29일의 일이었다. 첫 번째 진료에서 그는 위계양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약을 처방받은 후 부대로 복귀했다. 아, 이 네, 아, 아, 아, 1차 진료를 받은 지 정확히 한달 후인 4월 28일.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노충국 씨는 국군 광주병원 2차 진료를 받게 된다. 이때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갔다 온 이후에 약 복용하면서 처음에는 똑같은 생활 하다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우리의 간부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제 쉬게 해주시고 그런 중에서 이제 저는 위대한 줄 알, 알았으니까 이 오른쪽이 형이거든요. 이게 살이 빠진 거예요. 문제 2차 진료 후 촬영했다는 사진 속의 충국 씨는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다. 스물여덟 살 청년이 의사에게 위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떤 반응이었을까? 위암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노충국 씨가 뭐 어떤 반응을 좀 보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군의관을 만났지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담당 군의관에 따르면은. 그때 그 노총국 씨에게 그 상황을 설명할 때그 담당 문리안과 옆에 업무병이 같이 있어서 그, 그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진료 후 다시 한달 뒤인 5월 27일. 노총국 씨는 세 번째로 국군 광주병원을 찾아갔다. 조직검사 소견도 역시 위계약. 그는 다시 이전과 같은 약을 처방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친구는 군대에서 매일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아, 네, 매일 전화가 왔는데 군대 병원에 가도 뭐 내시경을 받았다, 뭐 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 그래. 예, 네, 그리고 다 만성 위염, 위궤양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런 거 없었어요. 세 차례나 진료를 받고 약까지 처방 받았지만 그의 수양록엔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아픈 것이 처음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젊을수록 악성종양의 크기가 급속도로 커진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고 노충국 씨에겐 군 병원을 믿고 있었던 석 달간이 치명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뭐라고? 이번 하자고 요번 어? 하자고, 어? 이번 하자고 본인이 이번안다 거기 했다만나다고 생전엔 노충국 씨는 위암 의증이라는 말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그냥 약약 뭐. 노충국 씨가 처음 민간 병원을 찾은 것은 저녁 보름 후의 일. 의사는 당시 충국 씨에게 걱정하는 빛은 없었다고 했다. 뭐이 위암이라고 얘기 들었으면 그렇게 느긋하게 왔겠어요? 어, 제대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뭐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부모가 가서... 데리고 나오겠죠. 제대하 전이라도. 아 그러면. 왜요? 암이. 뭐 천당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대 속에 있는데 네. 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죠. 암이, 암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만 앉아서 두달 네. 제대한 날짜 기다리면서 음, 마음 편하게 있을 부모가. 그렇죠. 없죠. 예예. 네. 그래도 예. 그날은 제가 진단 내리기 전까지는 암에 대한 얘기는 잘못 들었어요. 네. 내원 당일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때 네. 노충국 씨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내시경 네. 네, 보는 순간에 정말 참담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나이가 오니까. 아 그리고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 생긴 병도 아니고 네. 어, 군대 갔어. 군대에서 어, 이제 어, 음. 일어난 일이니까. 네. 음? 그러니까 참, 그 정도로 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네. 데려왔을 거다. 마지막 군대 복무 기간 동안에. 지난 11월 4일, 28배밖에 살지 못하고 떠난 예비역병장 고 노충국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마지막 가는데 제배 한번 올리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입대했던 아들은 대체 왜? 말기 환자가 되어 부모 품으로 돌아왔을까. 그나마 부모는 그 아들을 넉 달밖에 품어보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는 고 노충국.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가족들의 몫으로 남았다. 국방부가 자신 있게 내밀었던 국군 광주병원의 진료기록보다 유족들은 진료기록부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했다. 위암의증 설명기록은 직인과 겹쳐져 있다. 1, 2번 위계양 등의 소견과 3번 위암 소견 간의 줄 간격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취재진은 전문 문서감정원을 찾았다. 진료기록부상의 위암이라고 표기된 대목은 과연 진료 당시에 쓰여진 것일까.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과이고 2번과 2, 3번 사이의 간격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날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악성 종양의 배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부분도 윗부분의 기록 습관과는 분명히 달라 같은 날 쓰여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취재진은 진료 기록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들고 국군 광주병원을 찾았다. 군만이,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네, 이제 어떻게 말할 제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말할 상황은 아니에요. 남자분은 네, 이렇게 네. 찍고 보고자고 보호자분은... 네. 어디 보고자고 보호자분, 보자면 보호자분은... 보호자분, 네, 저희는 안돼. 전화 연결을 했는데... 병원 측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고 가족들만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노춘복 씨 사망 직후 여동생이 군의관을 만났었지만 당시 군의관은 조작 사실을 부인했었다. 면담 시작 3시간여가 지난 후. 아 나중에 썼다고? 예 나중에 써다고 직접 감정은 니무 다 해서. 이 부분은 이것이 쓴 것이 날짜하고 마지도안 하고 또 이건 도장 찍은 후에다 쓴 거라 이 말이야 맞는 말이 그럼 도장 찍은 후에다 쓴게 맞아? 어, 어, 어. 그, 결국 조작한 거야 아니 조작한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왜? 그 사퇴를 7월 말에 왜 그랬어요? 얘기를 했는데 사퇴를 확인을 해보니까 안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몇월 며칠 쓰는 거예요? 1 0 아버님 오시 거예요? 그때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우리 오빠 위험 말기라는 거? 네, PD 수첩이 확인한 군의관의 진료기록부 조작 사실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11월 4일 먼저 기사화됐다. 국방장관의 지시로 조사를 진행 중이던 국방부는 그때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군병원의 진료기록부까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 직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노충국 씨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1월 5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료기록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PD수첩의 확인 이후 조작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브리아 시인하고 나선 국방부. 그러나 위암 의증을 설명하고 입원을 권유했다는 국방부 기존의 주장은 계속됐다. 노국 씨가 암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의무 기록을 확인해 보니 노국 씨에게 했던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서 다고 저희들한테 다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던 2차 진료 군의관은. 노충국 씨의 조직검사를 의뢰했었다. 그런데 보내 온 조직의 양도 제한적이었다. 또 담당 군의관이 보내온 조직검사 의뢰서상엔 위암 의증이라는 소견은 없었다. 단지 위기양이라는 소견이 기록돼 있을 뿐이었다. 별다른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뭐 조직이 많거나 이러면 인포메이션이 없어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예, 네, 좀 제한이 네. 있잖아요. 네. 다시 뭐 재검진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어,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분은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조직 검사를 의뢰할 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기록해서 보내고 있을까? 과역 했네요. 과역 했는데 그때 거기 더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인상을 주는 아니 있더라도 정보를 다 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판단이어서 인플루언서 보내요. 그런데 진료 기록부에 가피를 한 것은 군의관 혼자만의 생각과 행동이었을까? 그러면 그 직속 병원장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그 부분은 공사량별 네. 어, 책임이 아니고 감사 결과 끝나면 그래요? 그에 따라서 시기관 관계관들의 책임 수재가 가려질 것입니다. 해당 군의관은 임관한 지 3일 만에 노충국 씨를 진료했고, 이제 4개월째로 접어든 신참이었다. 이거 알고 계셨죠? 제가 조작한 거. 저는 그 오늘 조각받았습니다. 오늘, 오늘 감사 나와서 제가. 감사가 어제 나왔지만, 감사가 어제 나와서 제가 충안해주니다 그리고 실물을 하던 사람들은 어제 그 후에 늦게 알려니다 원장님이. 말이냐면, 요족한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 재수는 안 합니까, 예? 저왜 왔어요? 지금 식수아. 식수아, 식수아.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아버님, 가져가시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부대에서 보내온 화환마저 돌려보냈다. 혼자 싸웠던 지난 4개월과는 180도 달라진 국방부의 태도. 이미 아들은 떠난 뒤였다. 한 통합병원 마당에서 사병 환자들을 실어오는 버스와 마주칠 수 있었다. 아프다고 언제든 병원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군의 규정이다. 대대마다 대개는 일주일에 한번 환자를 모아 사단 의무대로 또 통합병원으로 후송한다. 초만원인 통합병원에선 진료도 못 받고 돌아가기도 한다. 네, 대에서 병원까지 장삼이고, 대대에서 병원까지 장삼입니다. 오프쯤 돼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또 진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면 이미 가라갑니다. 진료못 받는 겁니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9주까지입니다. 통합병원에서 분과 선생님들이 각과마다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뇨기과 선생님 한 분, 뭐, 네, 피부과 네. 선생님 한분 뭐 이렇게 계시니까 만약에 피부과를 보러 갔는데 네. 피부과 선생님이 그날 마침 휴가다. 네. 휴가는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휴가는 있단 말이야요가 없다, 없다. <웃음> 진료가 <집에 웃음>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면 걔가 그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못 가. 그 다음 중간에 버스 한번못 걷으면 뭐 한달 만에 가는 거예요. 네. 피부 병한번 진단받고 치료받으려고 약 받으려고 네. 한달만 제가 모아놨는데 아들 이성현 군은 신병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왔었다. 조만간 입원을 하게 될것 같다고 했다. 하들랑 만나라는 거예요 중대장은 음, 자기는 빨리 해줄 게끔만 노력한다 그랬지. 게 없어요. 뭐그 부대 내에서도 이제 교육생이니까 병들한테이라 그러고 병원도 제때 안 보내줬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것이 3월 15일. 그런데 정작 아들이 입원한 것은 보름이나 지난 4월 1일이었다. 최초 질병 발생 시기에선 무려 두 달이나 지난 후였다. 그 다음 날 군의관을 만났어요. 제이란사를 만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달 정도, 뭐 한달 정도 치료받으면 자대 가서 정상적인 공복만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었죠. 우리는 누가 믿어, 의사 말이 있는 거지. 괜찮다는 군의관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아버지. 그렇게 한 달이 또 흐르는 동안 아버지의 눈에 아들 송현은 점점 악화되는 듯 보였다고 한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군에서 촬영한 MRI 필름을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MRI 필름을 본 의사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군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MRI상으로도 뇌종양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이 5월 5일. 그런데도 아들은 그후한 달이 지나서야 군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우일수록 빨리 발견하는 것이 유리하죠, 당연히. 열이 5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노력하고 2에서 1로 줄이는 데 들이는 노력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5가 남은 거하고 1이 남은 거하고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성 종양은 종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죠. 환자가 오래 살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민간 병원 의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송현은 군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다. 의가사 전역 심사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세 번이나 탈락하는 동안 또한 달이 흘렀다. 군이라는 음. 그 보면은 그 규정이 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이걸 뭐 어떻게 자기네도할 수가 없대요. 자기도 내일 뭐 당장 가라고를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군의 현실적인 문제다. 송현은 결국 군 병원에서 쓰러졌다. 그제야 청원휴가 형식으로 군 병원을 나와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종양은 거질대로 커진 상황이었다. 취재진은 당시 군의관을 찾아가 보았다. 그러면 여보세요. 그 여기 그 PD님 부분 전화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어, 얘기 하나 하시겠다고요? 예, 니 예. 데이신데 뭐, 그 예. 중이신데, 네. 예. 아, 그래요? 네. 그에대해서 뭐 기억이 안 나. 그도 수술 후약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했던 이송연군은 지난해 2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했다. 우리 아들이 살았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병원 생활을 하다 갔기 때문에 뭐 장기 기증도 다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안구만 이제 기증을 하게 되고 시신 기증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안구 기증했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이세상에 강명을 보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건강 항상 건강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의 진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예, 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떠맡은 군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심정일 겁니다. 전성환 PD, 이두 살에 모두 근데 치료가 아주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도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두 살에 모두 처음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임상 경험이 적은 군의관이 진단을 하다 보니 그런 과실을 양산하는 체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터질 때마다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조직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경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데 군에서는 지금 군의관 월급이 작아서 경험 많은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박상환 PD. 이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이 병사들의 질병 문제를 깨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어, 병을 핑계로 빠져나가라는 사람들이 많고 어, 따라서 이를 걸러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런 의식이 결국 병사들의 질병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보행조차 힘겨운 오승연 씨. <웃음> 그는 오른발 쪽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다. 승현 씨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은 통증 그 자체다. 이 많은 주사도 그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을 차단해 잠시나마 그의 통증을 덜어줄 뿐이다. 대바늘을 살속 깊숙이 찔러 넣어야만 하는 시술 자체도 만만치 않다. 그 정도만 아파도 저는 살것 같아요. 그만큼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가 아픈 아픈, 아픈, 아픈, 아픈, 아픈, 아픈. 네, 그 아픈 정도로. 아픈 안요 예, 그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거든요. 저발 평소에 아픈 거에 비하면. 거요 왼쪽? 예. 일병으로 진급한 직후인 지난해 1월, 승현 씨는 훈련 도중 뛰어내리다 발목 부상을 당했다. 훈 깁스 치료를 받았지만 발목 통증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승현 씨는 밥을 먹던 중 젓가락을 발등에 떨어뜨려 응급실에 실려왔던 적도 있었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그의 오른발은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자극도 감당하지 못한다. 올러주지 말고 위에다 줘. 아유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아유 아우아우아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우아우아우 아유 아우 아유 아유 아유 아우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취약을 투여하고야 잦아든 비명 소리. 하지만 그는 군병원에서 1년 가까이 꾀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뭐 꾀병이다면서. 예,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발이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계속 잡니라로 막 나갔거든요. 뭐 잔디 뭐 잡초 제거할 테니까 다 나와라. 뭐. 그래서 싹 나가고. 고뭐 취사장 거기 청소하는데.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나거든요저 찬물만 닿도 아픈데 막예 찬물 막 계속 닿고 막 그런 아픈데도 막 참고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찬물은 물론 빗물만 닿아도 고통 이 있다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를 그런 승현 씨가 병원 물청소에까지 동원된 것은 군 의료진이 그의 병을 확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군병원에서 병증이 경미한 환자들을 병원일에 동원하고 있었다. 어, 네. 어. 군 병원은 승현 씨의 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병하고 2병은 1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거고, 병병이1병이는 병을 갖고 있는 거고, 2병은 2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거 예, 네, 병병이란 꾀병,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상병 달고 상병 꺾이고 병장 가면 2병 없어지는 병이다. 승현 씨는 발통증을 거듭 호소했지만, 군 병원 측은 퇴원 조치만을 거듭했다. 심지어 병원장은 승현 씨를 입원시킨 군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사단 군의관은 당시 통합병원 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군부대에서 이제 이제 적응을 시키려고 했는데 상당히 힘들어해서 아 그러면 다시 내가 입원시켜야겠다, 싶어서 내 의무 사단 의무대에 입원을 다시 시켜서 제 사단 의무대에서 한두달 있었죠. 두달 있었고 중간 중간에 계속 내가 거기서 안 봐줄 때까지 가라. 계속 매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보어요 개를. 통합병원 측은 왜 1년 가까이나 승현 씨의 병을 확진하지 못했던 것일까? 주재지는 승현 씨와 함께 당시 통합병원의 군의관을 만나 보기로 했다. 병원에 그저 아랫제라는 걸를딱 얘기를 하려면 상상 본부장분들에 나와야 되고. 다음에 근전도 장애있어고어요 근데 확실않았 신경 자체의 손상이 물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게 나오지만, 신경의 기능 이상으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신경 기능의 이상은 보통 우리가 실시하는 신경 검사나 근전도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 병원 규정에 적시된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환자의 병명은 꾀병이었다이는 제대로 된 치료 없이 1년을 보낸 것이 승현 씨에겐 치명적이었다. 어머니는 당시 민간 병원 치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안아리 먼저 요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고치게 떰는데 왜안내 주는지 모르겠어요. 고쳐서 우린 지려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고쳐서 덜 하면 은 군대 생활을 끝마치게 들여보내겠다. 그랬는데도 아주 뭐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 입대 전 사업체를 운영해 고소득을 올렸다는 승현 씨는 언제 닥칠지 모를 통증 때문에 일은커녕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산다. 이게 들으니까 약효가 6시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버티면 은 이제 살만하죠. 그래가지고 우선, 우선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이거라도 들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마저도 안 들으면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승현 씨가 붙들고 있는 희망은 하나다. 척추신경자극기라는 장치를 몸속에 삽입해 통증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100% 통증이 없어진다. 아니면 반으로 준다라고만 그래도 성공인데 그게 100% 그러느냐 그러면 아니래요 50대 50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하기가 마지막 방법인데 그걸 했는데 안 되면은 내무반에선 장난꾸러기 분위기 메이커였다. 군병원에선 꾀병 환자였다. 그리고 군을 낳은 그는 난치병에 맞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 응, 응, 응. 군병원을 이용하는 사병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일단 꾀병 취급부터 받는다는 것이었다. 어제다쳤어요여기 응, 응. 10월 3일 날. 아, 10월 3일 날? 응. 한 달, 한달 됐는데 왜 아직 수술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파일이라 수술을 할 정도는 아 겁니다. 계속 이거만 타고 그냥 이렇게 낭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안 먹어요. 도안 먹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음, 선생님이 이게 수술 안 해도 될것 같다고 그래요? 뭐별말씀 없어요.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있어 계속 운동하라고 그래요? 그걸 자세하게 봐 봐가지고 야, 얘가 몸 상태가 이러하니까는 어느 정도로 빼주자 이런 식의 되는 게 아니고, 야너 꾀병 부리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의 몰고 나가니까는 의사와 환자간의 사이가 아니라 간부와 병사의 관계. 병사는 내가 어디가 좀고 싶은데 알아알고 싶은데? 신병 훈련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자대에 배치받은 직후 사고를 당했던 김세범 씨. 안전장비도 못 갖추고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군생활이 즐거웠다는 세범 씨. 너무 이쁜 거예요. 군복 입은 모습이. 음. 근 그때 아까도 말 그때는 이제 장애 이게 될지 모르고, 음. 너는 군대 체질이야, 너는 군대 있어야 돼. 뭐 아, 뚜꾸마가 이제 시참 말로 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이뻐서 지금 오쪽이가 관절을 없애고, 예. 인쪽 뼈를 좀 받고, 세모씨만큼 받겠어 요 이만한. 아, 관절이 없어요, 그럼? 예. 세범 씨는 사고 후 양쪽 발에 극심한 통증을 예,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귀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음. 사고 직후 군 병원의 진단 결과는 우측 골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밤을 샜으니까요. 아파가지고 어... 그때는 뭐, 뭐 이런 나쁜 생각도 많이 했죠. 음, 어떤 생각? 그냥 그냥 아 대, 이렇게 군대에 있어야 되나. 음. 뭐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뭐위에 사람 뭐 폭행해서 그냥 영창 구속이라도 갈까 하고 뭐, 움직이는 않잖아요. 음... 그 생각도 많이 주고 생각도 많이 했죠. 음. 세범 씨는 사고 7개월이 지나서야 민간 병원에서 양쪽 발 모두를 수술받을 수 있었다. 수술하고 들어갔는데도 자 그렇게 거너수술 목적이 뭐야? 왜수 이렇게 했어? 왜 했어? 뭐전 목적으로 수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러 가고 사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광적인 축구 마니아라는 재범 씨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평생 뛸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국방의 의무를 지르던 한 젊은이는 그 의무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양쪽 발과 그의 꿈, 모두를 잃고 말았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군의 기본적인 인식이 저렇다면 병사들의 의료 문제에 대한 투자도 소홀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60만 명의 군인 전체를 담당하는 의료 예산이 114억 원인데요. f 1 5 k 한 대값이 천억 원을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어, 새 무기를 들어온 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병사들의 복지에는 무관각하다 보니 군병원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때문상당 된다고 음, 하는데 폐렴하는 게 일단 발하 상당히 습니다 하루 이틀만에 식간에폐확하요 그 그러니까 바로 있으 실제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가장 많은 군대 뭐 사망 사중나가사아폐 취재진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에서 5월까지 무려 7명의 훈련병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한 한 훈련병의 고향으로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사고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만날 수 있었던 어머니에게서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들이 폐렴을 앓자 당시 군 병원에선 부모에게 약을 구해오라고 했다고 한다. 얘한테 박타리, 균에 맞는 약이 무슨 약이라고 하면서도 그 약을 우리 보고 도와주했으면 구해오라는 거야. 그는 없고. 그럼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연락하고 뉴욕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붙였어요. 예. 간호장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얘기한 그 약을 구했다. 근데 예. 그약 그 이름을 다시 클래서 했더니 내가 하는 소리가 어머 우리 병원에서 그약 쓰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 그 의사가 네. 모르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 약이 그 병원에 있는지 저도 몰라요. 세상에 그 음. 국방부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를 겪게 되는 훈련병들이기 때문에 유독 폐렴 사망자가 많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그런 사고를 겪은 뒤 올해 국방부는 훈련병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훈련병 전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예산이 22조 원에 달하는 나라. 그러나 야전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단급 의무대에 간단한 피검사, 소변검사조차 할 장비가 없다고 한다. 환자 병증을 확인하는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단 의무대는 통합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검사할 수 있는 건 엑스레이 기계 하나, 엑스레이 낡아고 2007년도인가 아마 폐기할 그, 그런 엑스레이 기 n d t 어쨌든 뭐총진기 i 는뭐 네. 의사가 i t o 는거니 i 그 t 에뭐 b 스 t 이 f a little bit o i i 국방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군 의무 발전 계획 추진안에는 군의관 보수를 민간 병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안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바깥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들이 연관급, 즉 중령이나 대령으로도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의 월급 수준을 민간의 수준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하에서 군 병원을 선택할 의료진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군의 의료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후방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면서 후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방 병원은 아예 병원의 역할도 못하게 돼버린 것이다. 전방 지역에 있는 그 사단 의료 체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방 사단의 그 위기 대응 체제이기 때문에 100% 군에서 관리를 하되 이제 그 민간인들에게 같이 혜택을 공유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민간인들이 이제 주가 되는 후방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주가 돼서 운영하지만 군인들을 언제든지 그 돌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검에서 저녁까지 사병 건강 관리 체계도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마가 와서 민간 병원에 가서 저를 가서 몇 가지 가서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대. 이게 지금 저희 이게 약봉지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 네, 이게 국방용우가 저희한테 준 이게 선물이에요. 시력인 아빠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했던 김현태 씨는 만기 전역 후1 3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 씨와 가족들은 가혹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맨날 엄마 미치겠다. 어 눈이 잘안 보이는 것 같다. 허리가 아프다. 김 씨는 내무반 선임에게 구타뿐 아니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 현재 앓고 된다. 있는 13가지 질병이 모두 그 가혹행위 이후 발병했다는 것이다. 제가 잠을 대도 잔 적이 없어요. 잠이 올라와서. 네. 네. 누우면 일단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꼬리가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왔 텐데 그걸 어 풀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풀어주려면 그전에 여기를. 이렇게... 전투하는 말인데. 아 전투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정을 통해 아들의 질병이 군내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다 질병으로 인한 거라고 군에서 아무 심사도 안 놓고 이게 그냥 내보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구타당해가지고 5개월 동안 단지 치료받은 거는 의치, 치아, 군에서 해준 거, 그게 다예요. 이청불 받을 민간들이 아니에요. 군복무중 질병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와 국방부 등이 벌이게 되는 공방의 공통 핵심 사항이 있다. 그 질병이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 선천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 데려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 데려간 거거든요. 일단 책임을 져주는. 가서 고생은 직사하 시켜놓고 병 얻어놓고 나면 은 아, 아이 그건 너 평소에 아버지한테 받은 유전 아니냐. 아니면 너 선천성 질환인데 왜 국가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그 배척하는 거는 좀 비난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병 신체검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역 입양 대상입니다. 이런 말은 있지만 박하고그좀어고 사는 거에 바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몰라요. 몰랐어 요도안 하니까 몰라요. 손이 막 이게 는데도 이게 군대에서 빠지는 사유지도 모르고 몰라요.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최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입대할 때뿐 아니라 전역하는 사병들에 대한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역을 하면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공사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것이 있는가 유를확인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는 이거 하나 까 지난주 목요일 논산 훈련소 와 이제 막 입대를 하려는 후배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이들은 이명 환자들이었다. 사할때귀 그 조심해라고 이명 발생하지 라고그렇게 공고문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 형성이 안고요사 장병들이 휴지로 귀를 막다 해도 어, 빼라고 지시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병제가 지속되는 한 건강한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계속 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론 입대할 때그 건강했던 모습, 그대로의 아들을 부모의 품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다 걱정하는데. 많이 돼요. 네, 걱정지 걱정되지만 뭐 일단 부대를 믿어야지. 어떻게. 부대를 <웃음> 믿을 수밖에 에, 뭐별 수가 없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없지. 또 다들 뭐 그치, 자기네들도 다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아들 의손을한 번이라도 더 잡으려는 부모의 마음이 국방부 정책에 얼마나 담겼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꼭 우리나라 군대는 한 사람 죽어야 그 이후에 그게 다 처리가 되고 고쳐지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건 확실하다. 이대습니다 건강한 생활에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한 몸 만들어 가야죠. 오죽하면 군에서 귀에 문제가 생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몸조심하라는 전단지까지 나눠줄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군을 믿기보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기라는 충고는 이제 모든 부모들의 당부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스럽습니다. 60만 명을 담당하는 군병원 전체의 MRI가 6대, CT가 겨우 9대라는 사실을 알면서 군을 믿어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무기체계가 들어오더라도 그 무기를 활용할 병사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투력이 높아지겠습니까? 군수뇌부가 지금이라도 발상을 바꿔서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를. 그래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